제가 가는 곳은 구루 디지털 단지의 자랑 최우영수 시입니다 여기 지금 대룡포스 타워인데 이 최우영수 시는 지하에 있고요 일단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대룡포스 타워 1이네 드디어 도착 아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빼나봐요 수족관도 있고 접시당 1900원인데 일단 메뉴판은 요렇게 자 일단은 테이블에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우동국물이 나오네요 예전에는 이게 된장국이 었거든요 장국 맛있었는데 이거는 이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와사비 생와사비 비슷한게 나오네요 일단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제가 추천한 거는 제가 먹고 마시는거 참치 뱃살 참소라 계란도 괜찮았고 적새우 괜찮았고 참돔 맛있고 광어 중에서도 지느러미 괜찮고요 연어도 맛있어요 어때? 걸릴 수가. 그래 확실히 있지. 이금액에 나올 수가 없네. 그니까 맛있다니까이제 맛있는데 이 최영수 씨가 여기 구로디지털점에 있는 거밖에 안 가봤어 는 근데 맛있어. 일본에서는 뭐 타코 와사비라. 아 타코 와사비. 음, 문어 문어랑 뭐 어, 문어에 와사비 넣어서 먹는 그게 있는데. 음. 한국에서는 거의 뭐약 약지로 많이 하더라고. 응. 음, 오케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라. 음. 고기는 어떻게 신선하네. 어, 먹어봐. 와 아, 싱싱하다 싱싱해? 아니 우리 아파트 상가에 이거 있으면 응. 대박나겠다 진짜 일본에 있을 때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었는데 그니까 이 정도급이면 일본에 있는 것보다 나아 아,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 신선하고 그니까 아. 지금 든 거는 참치 뱃살이야 이것도 진짜 끝내줘 근데 그거보다 내게 더 비주얼이 더 좋다 와. 이게 1,900원 이에요 맛없으면 맛없다 이게 진짜 이거 되게 부드럽네 아생강을 음, 그냥 하나만 올려서 올려서 이렇게 놓고 어, 먹어도 맛있어 이건 참소라 정말 쫄깃함의 대명사 와, 샐러드 이것도 1,900원 이게 이제 연어 보시면은 조각낸 거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보이고 음, 땅콩소스인지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양상추 쫙깔려서 이것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지 이것도? <목소리> 맛있어 아, 이게 1900원 괜찮지? 진짜 싼 거야, 진짜 싼 거야 여기 싼 거야. 광어 지느러미, 진짜 고소한 맛이죠 이건, 나는 진짜 좋아하는데 옥산은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네 자기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연어 뱃살 아부리 그러니까 연어 뱃살인데 위에 토치를 이렇게 구운 거 근데 또 진짜 맛있어요 요거는 네, 적새우 머리는 따로 튀겨주고 근데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머리 튀겨주는 거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나봐요 근데 저는 튀기는 게더 좋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새우가 사이즈가 꽤 커요 손가락보다 훨씬 크죠 손가락 두 마디만 하죠 눈기가 어, 번질번질합니다 간장 살짝 찍어서 네. 칼라 트좋지 진짜 맛있지 이거 1900원 아 이 사이즈도 엄청 크고, 어. 살아있네. 식감이 음. 살아있네. 그러니까. 음. 술은 못 먹지만, 어. 이건 무조건 술안주그술한주를짱인 어.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성게 시킨 거. 저 이거 성게. 이게 원래 한개총 900원인데, 저희가 이걸 따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 돌아다니는 레일리에서 신선하지 않은 거는 따로 주문해요. 그게 진짜 좋아요. 그 신신선하니까 어.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비려? 아 이제 성게알 성게알을 어 먹으려면 좀 비싸잖아. 아 그지. 이게어 음, 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웃음> 좋아.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다. 그래? 아 우리가 이거 괜히 카메라 들고 있어서 일부러 맛있는 걸좀 먹는 거냐? 진짜? 그건 아니겠지. <웃음> 내가 그래게 치료, 치료하는 건 일단 안 먹잖아 그니까 응. 가끔 이제 다른 데 가서 성게알 먹으면 되게 비리잖아 아니, 일단 근데 일단 나는 못 여기서 못 먹을 때는 성공을 했었어 근데 뭐 모르지 뭐또 응. 내가 복불복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어때 지금? 지금 되게 고소해 맛있어? 응. 어. 이건 내거니까 쳐다보지 말고 자이거는 게장 고나면게장인가봐 게장 응. 게장을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인데 응. 먹어봐 나도 지금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 게장, 간장게장은 좋아해 하 비린 소스 같은 아. 느낌의 식감에 아. 대장 맛이 나네. 맛있어? 청, 아니, 나는 맛있어? 청고변을 같이 해? 나는 좋아하는 맛 아. 근데 비린 거좀껄 깨는지 응. 간 사람들은 못 먹을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 비린 느낌은 없는데? 음, 그래? 그럼 먹을만하다는 라 거네 자, 음. 이번에 광어에요, 광어 이렇게 하나, 두피스 들어간 거 와, 진짜 크다 응. 광어를 진짜 좋아할 수 있어 이 가게 마음에 들어? <웃음> 여기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자. 그러니까? 여기 괜찮아? 여기는 지금 화장 떠나서 어. 먹으러 오자. 광어 맛은 어때? 표현 좀 해. <웃음> 아니, 다, 다 맛있으니까. 어. 일단 되게 두품하게 주니까 음. 먹는 맛이 있네. 음. 그러니까 역시 여기, 그러니까 레일에, 손님이 많을 때 레일에 있는 거는 음. 그 회전율이 빨라서 음. 신선하잖아. 네, 우린 지금 점심시간 이 끝날 때쯤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은 레일에 있는 것 보다도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종이가 있거든요 이 종이에다가 여기펜이 있어요 펜 들고 여기 종이에다가 써서 저기 일하시는 분들께 제출하시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세요 계란 이렇게 생겼어요 나, 나름 되게 두껍죠? 예전엔 이게 옆으로도 넓었었는데, 지금 이제 좀 좁아지면서 위로 좀더 두꺼워졌네. 달럭 카세라 같아요. 그리고 겉에는 이게 토치를 구워서, 불맛도 좀 나고. 자, 이번에 연어인데. 와, 엄청나게 크죠? 양파 위에는 이거 뭐? 무슨 마요네즈 같은 소스가 있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 엄청 크죠? 밥이 이만한데, 연어가 이만해. <웃음> 콜라까지 찍어 <웃음> <웃음> 초밥엔콜라예요 한마디 해야지 아 그래도 맛있다 역시 요 역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콜라는 최고것 같아 콜라 콜라 당뇨에 지는 길로 최고야죠 <웃음> 잘 먹었어요 여기는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자주 와야 될것 같아 음. 근데 우리가 또 무작정 또 추천만 하면 여기 와서 안 좋은 경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 그래? 네이버 댓글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 네이버 댓글 읽어보니까 일단은 그 손님이 없을 때 레일에 음식이 좀 많이 말라 있다든지 라 아니면은 문 이제 그뭐 마감 시간에 음. 좀 가까울 때 오면은 신경을 좀안 쓴다든지 막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어 근데 아. 네. 이제 그렇지. 아무튼 그런 시간대는 피해서 그렇지. 어 피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평일 점심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근데 이제 저녁때 이후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서는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막 오다 보니까는 그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 요즘은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오늘은 뭐 나는 그냥 나는 만족했었어. 옥자는? 어, 그딱 그리고 점심시간, 우리 직장인들 점심시간 끝날 때쯤 와가지고 응. 자리도 딱 적당하게 있었고, 응. 아, 뭐, 무엇보다도 응.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가격 비해 응. 퀄리티가 가성비 최고다. 어. 가성비 최고. 어. 이렇다 먹고 난 다음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개수를 세죠 우리가 대략 인당 한 10개씩은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저걸 세서 아주마가몇 접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걸어가서 여기 기계가 있어요 이 그렇죠. 기계에서 이제 직접 계산하면 되는 거죠 바이이 안녕 아 너무 맛있었다